고이름 고기야, 고기야, 고야고이야을기야 고기야, 고기야, 고기야, 고기야, 고기야, 고이름 고기야, 고기야, 야고야고고야 이름을두겨버릴 거야 이름을두겨버릴 거야 이름을두겨버릴 거야 번이름을 두